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를 두고 어,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자이 중에서 이... 질문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의 이해충돌 규정에 허, 허용하는 것인지 저는 뭐 <웃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요라고 역... 그렇게 촉구했는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것을 보니 이제는 기대를 접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저질렸던 정치 보복이 다시 자신에게 되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불법적 행위와 의혹에 대한 정법한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왜곡하고